너네 안 춥니? <웃음> 우리 집 멍뭉이에요. 우리 저번 영상에 있는 멍뭉이들인데 같이 왔습니다. 어, 족대낚시하러. <웃음> 너들 어떻게 나와? 야 나와! <웃음> 나와. <웃음> 나와! 나와! 나와! <웃음> 어, 뭐, 뭐, 나오겠다. 어. 나오겠다 나오겠다 오 뚝지, 똑지, 뚝지 똑지. 뚝지에요? 어, 야 뚝지가 잡습니다 뚝지가 아, 그거 가까이 있었나? 마리라도 왔어요? 모르데들어가야겠네오 뚝지, 어, 두 마리가 잡혔습니다. 요렇게, 뚝찌두 마리. 응? <목소리도> 왜, 추운데 들어와 있는 거야? <웃음> 야, 너 나가봐. 나와봐, 나와나와 나가 있어, 와 네. 어, 나와. <웃음> <웃음> 나와. 나와, 복룡이. 들어가는게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왜안 안 보이, 보여요? <웃음> 개 개들이 못 따라와. <웃음> 얼음이 아, 얼음이 처음이에요? 어, 오너네 어, 얼음이 처음이구나. 자, <웃음> 안 추워? 얼음이 처음이 <웃음> <얼음이 들어오는 거야. 웃음> 무거. <웃음> 가자, 가자. 얘네 또어는 거가 진짜 대잖아 가자 얘들아, 가자. 집 가자. 가자. 집 가자. 집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고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고자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잘뛰어자가